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소가 이런데도 자 경비초소에 평상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는 두 개까지 연결합니다. 성능은 m d s 의 성능은 D1 사이즈로는 64차례까지 되고요. FHD 기준으로는 16차례까지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이 NDS 솔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아마 당장부터 아마 적응, 적용하시는 적용 지사가 분명히 나옵니다 여태까지 초소에 CMS가 우리가 최고 많이 넣은 게 거의 한 30개 정도가 되고요 근데 네, 전부 다 아마 NDS 솔로로 다 바뀌게 됩니다 이 NDS 솔로를 CMS 대신에 넣어야 될 가장 첫 번째 유는 우선 가격 경쟁력이 있요 우리가 CMS 스테이션이 지금 지사 가격으로 6 5만원에요 NDS는 지금 45에서 50만원 정도가 측정이 될 겁니다. 지사 가격이. 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CMS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컨트롤 하는 쪽이 굉장히 유리한 제품이에요. 컨트롤 해야 되는 쪽에서 굉장히 유리한 제품이고, 디스플레이 단에서는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단에서 좀 약하다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NDS 솔로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 쓸 수도 있습니다. 입출차시 뭐 조심하세요. 이런 텍스트라든가, 뭐, 우리가 지금 제가 신제품으로 지금 카메라, 그니까 동 옥상도 인체 지동 옥상 지 이렇게 떴는데요. 자, 이건 제가 뭐 PIR 카메라에 대해서 따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 전원식의 이벤트가 여기도 똑같이 뜹니다. 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이상은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쓰고 계시죠? 엘리베이터 이상 한번 다 쓰고 계신데. 뭐 108동 뭐 1, 2라인 엘리베이터 이상원 뭐 검출된다고 보통 초소에는 자기가 해당되는 영상만 이렇게 비춰줬거든요. 1번 초소는 2번 초소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 1번 초소는 2번 초소는 초소 1 0개의 동시에 그 해당하는 엘리베이터 1, 2라인 뭐 103동 1, 2라인 이상원 발생된이라고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전 초소에 동시에 아직까지 이것 자체에서 음성 출력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럼 뭐 저희가 앞으로 준비할 거고요 자 지금은 이렇게 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는 심지어 이런 식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정문 초소가 있고 후문 초소가 있으면요 지금 저희 CMS에서 어떤 기능이 들어갔냐면 LTR 우리 그 뭐 입주민하고 방문객을 구분할 수 있게 지금 기능이 추가됐거든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입주민이냐 방문객이냐 구분해내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CMS에 얼마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일 때 방, 뭐 정문 방문객 입차 차량 번호 영상 이렇게 뜨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문이나 후문에서 다른 조는뭐 이벤트들만 받을 수 있게 하고요 이렇게 운영이 되거든요이 NJS 솔로를 지금 제가 솔루션으로 제일 먼저 그 약간 그 먼저 정해놨던 게 지금 어떤 게있냐면그 지하주차장 안전출차죠 지하주차장 안전출차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하주차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각도가 15에서 20도 정도 되니 이 입구 쪽 출구 쪽에 사오가 지금 많이 일어난다고 이건 뭐, 비단,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일반 빌딩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NDS 솔로를, 솔로하고 모니터를 출입구 쪽, 운전자가 이렇게 나올 때, 이 카메라가, 아까 그 제가 그 눈부신 그 블랙 카메라 이거죠? 이 카메라는 이 출입구 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의 특징이 어떤 게 있나요? 여기에 PIR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네. 열감지 센서가 들어있어요. 열감지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입구 쪽에 뭐 애들이 뭐 이렇게 구석 쪽에 이렇게 놀고 있다거나 아니면 초차 거기에 뭐 누워 있다거나 이런 걸 그냥 우리가 그대로 그냥 갈아버리는 경우가 많든요이 지하 주차에서 출차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발생이 안 되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를, 이, 지하주차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이 PIR 센서가 감지가 되면, 아까 뭐, 이런 거죠? 이런, 이런 게좀 해요. 단 하면, 이동 목상 인체 감지라고 저기는 떴습니다만. 네. 저걸 주차장, 우리가 출구 쪽에 놓고, 뭐, 주차장 출입구 쪽 인체 감지됐으니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시면 뜨고요 이 모니터가 그렇게 뜨고요 그렇지. 주차장 입구 쪽을 비춰줘요 그러니까 사용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운영자로 하여금 차 운전자로 하여금 그 입구사항을 알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cms에서 보시면 그 여기를 nd에서 솔로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i p 월을탁 이렇게 뚜, 띄우면 바로 눈앞에 있는 거 4개의 모니터가 알지만, 원격에 있는 모니터는 내가 지금 무슨 영상이 나가는지, 그리고 이 모니터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자. 이 얘기 다시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은 과연 뭐 이거 세팅하는 거 끝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NDS 솔로가요. 1번 주차장 출입구에 있고, 2번 주차장 출입구 있고, 3번 주차장 출입구 있고, 4번 주차장 출입구에 있어요. 여기서 F5 탁 누르면 머리 탁 뜨죠. 얘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 출입구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이 화면이 도대체 어디에 이 모니터가 가 있는지, 뭐 물론 면턴 다 알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거를 알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이 모니터들이 어디에 나가는지 이름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화면 이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현장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냥 NDS 솔로로 우리가 정하놨을 뿐이에요. 그걸 제1주차장이라고 하면 제1주차장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NDS 솔로 그러니까 약간 개념이 약간 틀립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테크인에 보면 이거 비슷한 게 있죠. 디코더장비니다한 49만. 뭐 대리점가가 아마 4 8만 원 네? 어, 저... 예? 원. 근데 그 이게 지금 음. 널이그두채널 지금 된다 요 모니터 두 개요. 모니터 두 개. 예. 예. 예. 자. 예. 자. 예. 자.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웃음> 딱 구분을 해드리면요, 이런 거 하나 말씀을 드릴요 디코더 장비만, 그러니까 그냥 디스플레이만 해서는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이벤트가 되고 파업이 돼야 돼요. 여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이상 오온이 발생됐을 때 파업이 돼야 돼요. 자 예를 들게요 우리가 이 e 웃이 연화상 카메라입니다. 지금 이 이웃이 연 이 이웃이 열화상 카메라는 지금 충예 충청지사에서 지금 사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아파트에 좀 쓰고 계세요. 어이 열화상 카메라 같은 자 조금 다가좀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열화상 카메라에 대해서 자이 열화상 카메라 우리가 보통 기계실 정지실에 넣는데 기계실 정지실에서 특정 온도 우리가 몇 도에서 몇 도, 몇 도에서 몇도 이렇게 그 이하로 내려가거나 아,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타범이 됩니다. 예. 똑같죠. 전기실물, 뭐. 물탱크쪽 우리가 물탱크, 뭐 전기선, 전성반 우리가 입력하기 음. 나름대로 영역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이 열을 감는가. 그렇게 됐을 때 물탱크에서 만약에 뭐 열이 뭐 많이 난다 이러면 물탱크 지금 열 많이 나러고 알람이 떨어요 얘가 같이 화면 이게 관리사무소만 뜨는게 아니라 전기초소가 같이 뜨죠 IP월이니까요 얘가 단독형 IP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류들을 그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건는다 그냥 평상시에는 이렇게 건는다 이벤트가 생기면 엔지스로에 어떤 뭐 이벤트 해놨어? 차 보는 것 이벤트 해놨는데 블링 리스트 차량. 대 차번호. 차번호? 블링 리스트. 거뭐들 네. 네. 네. <웃음> <블랙리스트. 웃음> 아뭐 네. 뭐, 뭐, 그럼 나도 블링 리스트 차량을 해놓으면 네. 여기 뜨게 해놨다고? 네. 자, 뭐, 그, 뭐 그런 것도 되니까요. 뭐, 카메라를 뭐몇 번을 등록을 해놨겠죠. 아니, 차량 번호를. 자, 뭐, 이런 것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CNS에서 뭐, 1234라는 차를 등록을 해놓고, 이 차가 들어왔을 시에, 정문이나 후문 초소에, 블랙리스트 차량 2차. 하고 뜨게 할수 있다는 거죠. 네. <웃음> <웃음> 괜찮아. <웃음> 아 이거는 이제 우리 불꽃 한 지죠, 지금? 전기실 화염 발생으로 지금 이렇게 떴죠. 아, 그럼 블랙리스트 떴나 보자. 응? 그, 네. 그, 뭘, 아, 차가... 아, 차가... 차가... 네, 뜨긴, 뜨긴. 뭘 뜨긴? 차 지나가야 아, 차 지나가면. 어디에? 전지 시간을 보고 싶은데, 차 번호가... 이, 이 지금 저장의 번호... 10분 120초 자, 이게 전기실 화염 발생되면 우리가 그냥 손을 다 시끄럽게 하면 손이 죽여나는 거죠. 이... 지금 여기... 이거 쓰시겠네요. 이제 우리 추 대표님, 지금, 지금 딱 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딱세 가지입니다. 열화상 카메라, 지금 보일러실에... 지금 열화상 카메라 하나 그 다음에 PIR 카메라 인체 감지 하나 그 다음에 화재 감지 반금 여기 불꽃 이렇게 세개 세트로 해서 보일러실에 지금 해군기지에 지금 놓으신 거거든요 군수사에 요거 지금 <웃음> 설계 하신 거에요 네. 자 그러면 결국은 상황실에서 이런 화재나 인체 감지나 뭐 보일러실에 내가 만약에 그냥 들어왔어 그러면, 이동 옥상 인체 감지가 아니라, 뭐, 2번 건물, 뭐, 보일러실 인체 감지,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네. 이런 개념이거요 근데 저게, 그 저게 파업이좀 도는데, 저 경기실에 NDS에 들어 아, 여기 솔축을안 해놨을까, 그렇죠. 여기 옥상, <웃음> 이거 감지, 저도 파업좀 해놔봐. IP, 저 NDS 솔로. 음. 연기도아다다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연기도 그렇고요. 불꽃도 그렇고요. 자, 이 불꽃은 라이센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불꽃은 모강지 많습니다. 저불꽃은뭐 어디고 길거리에 뭐 저기 무슨 저 쓰레기 분리수거장 이런데 넣는다 이러시면 저 반대예요. 그거 넣으셨다가는 정말로 큰일납니다. 사람이 정말 없는, 정적인 그런 곳에나 쓰실 수 있으세요 아 지금 뭐잘 되신다고 보이시죠? 여기 앞에서나 우리가 그냥 그런 느낌이지 사람들 뭐, 제가 빨간 거 이런 거 들고요 제가 이거 바로 화재 필터 할수 있어요 얘들 고뭐 이렇게 흔들면 화재 떠요 대표님. 아, 필터에 지금 온도로 가는게 아니고 어, 음, 잘 음... 음... 이게 빨간 거뭐 이렇게 좀 파락 파락거리잖아요. 그면 수상지도요. <웃음> 좋은 <웃음> 게이요 자, 근데 뭐 평상시 또도 괜찮다 이런 데는 그냥 써도 되는데 좀좀 좀 사실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좀 <웃음> 11상, 지금 가격, 저희, 가격표 지금 다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안 비싸요. 지금 저희가 얼마죠? 11상이? 87만원. 예. 업체가. 업체가잖아요. 예. 우리 지사가가 지금. 몇? 50년만. 예. 우리 지사가는 틀립니다. 우리 지사가. 여기는 다 지금 지사 레벨이시기 때문에. 예. 그 P.O.F.가 지금 플러스예요. P.O.F.가 이번에 플러스 버전으로 어떻 업그레이드됐습니다. P.O.F.가 그러면서 지사국의 금액이 한만원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P.O.F.가 금액이 예, 네. 오늘 제가 따로 P.O.F. 관련해서 그 부분 제가 따로 발표를 좀저에 다시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지금 우리 그이학해 있는 게 예, 어떤 거냐 바로 이거 페이로브 서버죠 얘가 128채널짜리에요 이페이로버 서버는 우리가 지금 어디하고 연결돼 있죠? 아 이거 에구에 하나 하고 이해라? 네. 음. 자, 페이로버 서버에 세팅하는 화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페이로버 서버 잠깐 봐보세요. 어? 관심있게 봐보십시오. 지금 페이로버 서버 지금 쓰실 분들 바로 있어요. 그거 어디갔어? 마우스. <웃음> 페이로버 서버 보시면 그 기분 아니잖아요. 자 우리 저희에게 페이로버 서버는 엠비언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되는 데요 제가 화면 좀 조정 좀 해볼게요. 버튼을 좀 자, 1 2 8채널짜리고요 지금 자, 1 2 8채널짜리고요 페이로브 서버는 두 종류입니다 64채널짜리 하나 128채널짜리 하나 예, 세팅, 이거 뭐한 채널짜리에요 근데 라이브 한채널짜리예요 원래 페이로브 서버는 일반적으로 이 자체에서 검색이 안되게 만드는데 저희는 일단 한 채널은 검색 되게 해놨습니다. 지금 한 채널만 검색되고 한 채널만 이렇게 페이로버 자체에서는. 근데 페이로버는 모니터를 걸어 두시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나중에 설치하실 때부요 자, 128 채널 이 가는 <목소리> 예를 들어 열대가 있다고 치고요. 열대가 있다고 쳐요. 어떤 현장에 얘한 대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페이로버는 어떻게 세팅하냐요 뭐, 우리 MVR 세팅하는 똑같죠? 여기? MVR를 똑같아요, 지금. 얘 예, 펌의 업데이트도 똑같이 합니다. 여기 고급에 보시면 새로운 거 생겼어요. 우리 전에 막 이미, 저기, 세팅 뭐, 저기, 블로고 뭐, 할때요 밑에 보면 장애조치 설정이라는 게 생겼고요. 자, 여기서 MVR 추가를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MVR 주소. 뭐, 여기 뭐, 1 9 1 8 1번부터 101번. 102번, 103번, 104번 이렇게 MBR이 있다 그러면 MBRIP 주소 입력하고 요 MBRID 패스워드 입력하면 자동으로 한꺼번에 MBR에 등록되어 있는 카메라 리스트들이 이로다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요. 제가 수동으로 입력해도 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128채널 짜리에요. 128채널 짜리가 10개가 있는데 내가 페이버 버스 써서 돈이 아, 없다고 치게요 64채널 짜리 밖에 없어. 그럼 128채널이 한 대가 죽으면 6 4까지몇개 안되니까 1번부터 64까지 몇개 안탈 거잖아요. 이게 64채널이니까. 안 그럴 때 내가 중요한 채널 64개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수정을 해서. 그런데 뭐 그렇게는 설계 안 하실 거니까 자 여기서 MBR 추가합니다. 자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1.101번이니까 1, 2. 아 MBR이 아니라 카메라도 그냥 개별 등록 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들어갑니다. 네, 개별 등록 가능하세요. 자뭐 했어도 뭐 얻으면 얻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요. 자, 여기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아, 안 보이시니까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여기 보면 NBR IP 주소가 들어가고요 인터벌이 10초 세컨드 이라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인터벌이골로 10 카운트 3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베이스예요 이건 뭐냐면 10초에 한 번을 우리가 이렇게 핑을 때리 되는데요 NBR에 대해서 이 e NBR에 대해서 이 NBR이 다섯 개면 제가 다섯 번 그냥 1번 2번 3번 해서 하면 다 등록이 됩니다. 이 인터뷰를 제가 수정할 수도 있어요. 난좀더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장 30초간 체크를 해가지고요. 30초 동안 3번을 핑을 날리는 거죠. 뇌통이 잠깐 핑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3번 체크를 해서 신호가 없으면 여기에 있는 모든 카메라를 다 일로 태우는 겁니다. 이걸 제가 5초로 바꿔도 됩니다. 예. 뭐, 우선 이렇게 놔두고요. 일단 놔두고 MBR을 우리 MBR 또 특징이 또 저는 뺐다꼽아도 괜찮잖아요. 그냥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대로 빼볼게요. 자, 뭐, 껐어? 아니, 아직 키면 안 돼. 자, 최장 30초니까 25초가 될 수도 있고 21초가 될 수도 있죠. 예, 체크는. 자, 뭐 어, 우리가 체크를 제가 설정을 그렇게 해놨으니까요. 자, 뭐 9초 돼서 핑한번 날렸을 때 하면 뭐 21초 만에 되겠죠. 자 지금 보면 시스템이자 이렇게 해서 조정합니다. 자 지금. 카드 링크 빼놓으신 것 같은데 디스크 이거 뺀다고 봤지? 디스크 자,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128채널이 다 저장이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링크를 안 걸어서 지금 저장을 안 시키고 있는데요 하드는 링크를 처음에 다 우리가 코멘해서 링크를 시켜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28채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전부 다,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 지금 다 이미 돌아 있습니다 분할을 하면 안되어 있을 뿐이죠 네. 다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드디스크가 두 개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를 가격 경쟁력을 저희가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만든 건 128채널 다 동시에 다 저장됩니다. 내가 네 네트워크는 두개 이렇게 들어고요 128채널은 64채널 한개들어자 얘를 자, 예. 다시 켜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제 어, 기존에 비상벨이나 이런 거 기존 장비 세팅한 거 그것도 그 자체로 여기 다 같이 세팅돼 있습니다.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파워도 우리가 세팅했다시피 을 그대로 다되겠고요 자, 예, 뭐, 예. 아 이게 저기 모양 저기 하나가 봤을 때 저기 다운됐다. 예. 네. 그럼 이쪽에 아까 코어나 보나를 하는데 다놓 못하는 거잖아요. 예? 보나로 다 놓지 못합니다. 예, 지금 다128를다 저장 되는 거예요. 저장만 되지? 저장만 되고? 아, 화면은 이제 소 하나로. 화면 완체널로 나오 자, 이거 화면은 <웃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웃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현장 가시면 여기다가 모니터 안 보세요. 페이로브 서버에다가 아, 이, 이, 모니터는 이, 이, 없는 겁니다 저장이 안되니까 저장되고 있다서는것요 그냥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냥 세팅할 때 여기에 뭐 잠깐 모니터 연결해서 하거나 CMS를 통해서 원격 제어해서 세팅만 하고 얘만 떨렁 있는 거예요 장비가 4개 쭉 있잖아요 이렇게 4개 쌓일 거 아니에요 얘는 밑바닥에 그 자리에서 뒤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하드 디스크 두 개밖에 없는 게자 지금 보시면 다시 옮겨 탔을 때 지금 얘는 끊겼죠. 네 자동으로 네 우리가 지금 이거를 왜이 세로로 준비를 했냐면 저희가 지금128 채널짜리를 저희가 요즘은 판매를 잘 해요. 요즘 아파트도 거의 81채널, 128채널 이런 걸로 제한을 하거든요 81채널, 128채널 이런 걸로 집어넣고 NDS를 하나 씁니다 요즘은 128H를 쓰죠 128H 입니다 128H 쓰고 NDS를 쓰고 디스플레이는 저기서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24채널짜리 음. 하나 죽는 건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얘기는 결국은 또는 자기들은 64채를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안정적인 게 아니죠. 64채를 하나는 죽어도 괜찮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중화를 해야 된다고 스스로 얘기를 꺼내려고 그렇게 되면 128이든 뭐6 4든다 이중 화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64 채널 짜리하고 128 채널 짜리를 만들었고요64 채널 짜리 MBR이 10대가 있어도 예 하나면 하시면 되고요. 동시에 2개가 죽을 일이 잘 없을, 없잖아요. 물론 64 채널 짜리 10개 있는데 128 채널 짜리 하나 쓰셔도 됩니다. 64 채널 짜리 하나를 쓰셔도 되고 네. 그러면은, 예.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일짜리가 10대가 있어요. 페이로버 128대가 넣었어요. 근데 거기에 CMS랑 NDS랑 다 있어요. 그러면, NDS 쪽에서 페이로버가 되면 이쪽에서. 아직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직은 자동으로 안 되고요. 수동으로 한번 해볼요 CMS에서 수동으로 NDS 쪽에, 이 페이로버 쪽에서 풀어올수 있다는 거요 그럼요. 그러면 화면이 그쪽에서 내내 저는 저는 저는 3는 저는 가 그대로 n d s 는 저는 저는 저는 저다이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는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는 저는 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 <웃음> 이없어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네1 예. <웃음> 8 채널 하나가 요6 4 있고, 4 5 있고, 3 6 6 5,3,6,6,6 여기에 128 채널 베이스에서 그냥 가는거요 <웃음> 예를 들어 어 25채널이 하나 나가고 요 49채널이 있어요. 아이 오늘 지금 아, 예. 128채널을 썼어요. 근데 네, 네. 네. 그때 도대다 네. 네. 죽으면 그냥 통으로 계속 같이 하는 거. 네. 또 그렇죠. 동시에. 네. 되게 시스템 베이스 가지고 채널 베이스로 가는 거. 네. 그다음 아이템스 갖는다.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니 그 나중에 되게 할 건데. 요 아니.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뭐냐면 기존에 녹화된 거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저기 그렇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가야죠. 여기 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다시 가는 걸 자, 이렇게 막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약간 좀다르게 많아요. 아, 네. 저희는 CMS에서 지금, 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CMS에서 검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네. 그럼 우리가 CMS를 좀건들려서일번 우리 입장에서는 3번 엔비어야 되겠요 만약에 9대가 있고 10번째 페이로그를 넣으면 10번 MBR에요. 근데 페이로버가탄 정보는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럼 내가 이번 MBR을 1번 채널 검색을 하다가 뭐, 타는 시간이 한 25초, 30초는 끊겨 있겠죠. 부팅 그, 그, 너무 타는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계속 검색만 연달아 되게 해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 밴드리스가 지금 128채널짜리가 지금도 녹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수셔넣으면 아이오가 일단 좀 무는 거예요디스카 아이오가 지금 못따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 시간 편차라는 게 이제 굉장히 묵가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cms에서 뭔가 계속 연속적으로 검색을 할수 있게 해주자 이게 저희의 거요 그거에요. 에서 검색을 하다가 유티비 끊긴 페이오버 넘어간 자리에서 다시 이해로 검색하다가 끝나면 재로 다시 검색이 되든 이런 개념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c 네. 을 맞습니다. MBR에서도 어떻게 는지 b 에서도 MBR에 녹화진 영상 끊겼을 때페이오버 하는 영상이... 는 생각 안해봤는데? <웃음> <웃음> 예. MBR에서 이렇게 택 넘어 네, 네, 네, 네. 그거, 어,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어, 좋은 생각이시네요 좋은 지적이시네 그러면 CMS에서 페이로버 된걸 이제 수동으로 사줄 때 네. 뭐, 뭐, 뭐, 일일이 다 카메라를 넣어줘야 되는 거야? 아 아니. 방금 제가 다 이미 못 봤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 이 페이로버 등록할 때 a b r 아 저기 CMS에서 NDS 이제 등록을 수동으로 해야 된다면서요? 네. 페일로버 페일로버... 이런 거 이런 네. 거 이런 거겠죠. 잠 잠깐만요. 잠깐만.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거 있어요. 런럼 떴어요. 잠깐만요. 다 죽겠죠.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네, 죽겠죠. 네. 그러면 이제 예, 저 n d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3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금은, 여기 이제, 꺼지겠죠? 이쪽에 있으면, 이, 이, 이거 꺼진 거예요. 지금 다 썼죠? 그럼 저쪽에 이제 탈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과정을 한번 해줘야 된다니. 이 과정을. 이렇게 나오지. 저기서는 제 분할이 다 나온다는데. 예. 제가 하고 똑같이 해보라시게 맞아요. 그러니까 음. 안 나온 반복인데, 저기. 그 모니터 없다 생각. 예. 네. 이게 지금 뭔지가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제 저기 장비가 살봤어요 그러면 얼마 되겠 네. 장비 한 살려보면 예? 네? 작업에서 얼마 되겠는데요? 네. 맞아요. <웃음> 아 역시 모스는 <모순은 웃음> <웃음> 작업에서 하실 수 있어요. 저, 작업에서 얼마 돼? 네. 네. 작업에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딱 죽, 죽잖아요. 그럼 작업에서 제가 자동으로 얘를 이렇게 띄울 수도, 그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CMS에. 어, 네, 디테일한 얘기라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진 아, 않겠습니다만. 방법은 다 있습니다. 갈고 줘야지, 알고 줘야지. 그러면 장비가 사라지면, 제도, 저는 자동 복구가 장쪽 CMS는 안 되잖아요. 또, 또 만져야 돼. 어, 그럼 근데 뭐,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작업에서 아, 예, 하면... 예. 이 작업을 이해하시려면 <웃음> 저이게 저, 저, 저 그러시잖아요. 네, 6개월 걸했어요저 CMS의 작업은 저도 한 1년 넘게 걸렸거든요. 저거를 이해를 하면 새로운 세상이에요. 네, 새로운 세상, 예.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저거 뭐 아니 지금 뭐냐면은 미컬로 설계를 했다가 지금 진짜 군대가 꽤 많거든요. 장비가. 네, 그렇죠. 맥킨슨에서 어떤 네. 게 제게 제가 살려주고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웃음> 목숨 딱 끊어지는 걸 살려주고. 는 지금 <웃음> 설계했다가 그거 굉장히 어려운 막 상황이었는데 지금 요번에 페이로그를 넣으면서 지금 대전에 지금 김재수 대표님이 시죠 아니죠. 어려운 명방. 아 명방도 그렇고 지금 김재수 대표님도 약간 좀 이게 뭔가 힘을 얻었어요. 이 페이로그 저희가 힘이 얼마나냐면. <웃음> 64,000원짜리가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128,000원짜리가 190만원입니다 이거 지금 페이로버는 일반적으로 제가 시장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시장에서 아마 김경대표님잘 아시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음, 음, 음, 음, 음, 보통 MBR 로카이가 뭐 128채널이 가해드는 뭐한 천만 원 한다고 쳐요 천만 원짜리 한 다섯 개 들어갔어. 근데 페이로버 이 다섯 개를 내가 커버를 하는 이 페이로버 서버는요. 천만 원에서 미쳤죠. 얘 하나보다 더 비싸요 페이로버 컨셉 자체 그렇습니다. 더 좋은게 들어가야 된다는 컨셉인데 저희는 우리가 가기 전까지만 녹화하면 되잖아 라는 되게 현실적인 이, 이 상황에서 나오는거예요이 페이로버의 모델은 EN-F 페이로버의 약자죠 128 T2라고 되어있는데 T는 파워 형202 뭐, 나중에 되면 T4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 케이스도 실제로 있고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저희가 2배 정도, 12 테라 2개 정도 들어가면, 예, 충분하다라고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어쨌든, 가격적인 포션이나 약간 제품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지금 보면 제가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게페일로버와 NDS 솔로죠. 이거 NDS 솔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상한 게 지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NDS 네. 솔로. 이거 뭐 제가 그냥 지사상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게 쓴다나. 우리가 이제 저 NDS가 우리 지사금액이 지금 그 300, 네, 300, 300이죠. 위치 사분이 300. 이게 이 지금 4 5에서 50이라고 했죠. 얘는 16 채널 풀 HD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죠. 먼저 두 개. 아 물론 성능은. 자, 뭐김경 대표님 지금 아마 대충 뭐 어때? 네. 네. 뭔가 네. 이렇게 나오실 것 같아요. 예. 네. 음. 어떤 얘가 64,000원 뒤면 디스플레이가 되거든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그리고 예. 또디바이스가작음에다 포함돼요? 얘도요? 당연히 예. 응. 똑같아요 <웃음> 저거 살리고 뭐하시이 포트가 d p 포트예요 HDMI HDMI나 음. HDM VGA 아, 아, 아, 다행다 v 아, <웃음> <DJ. 웃음> <웃음> 예를 들어서, 구성은 베이스파이 뭐 채널이나 홈리 채널이나, 이렇게, MVR을 섞어서 구성했어요. 근데, 그래서, 어, MVR 많으니까, 페이로그는, 세대나, 네대를 사용하고 근데, 한번 MVR을 섞어. 네. 뭐, 네. 네. 액, 액정원이나 하다. 그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페이로그로 넘어갈 거야. 등록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높은 MVR을 네. 먼저 등록하면, 등록. 그 등록을 먼저 음. 한걸로 하 아, 그럼 그, 그, 다른 그 다음 페로그 걸로 다음걸로 하고 그 다음걸로 하고 저또 작업을 잘할수 있어요 페이 불러 <웃음> 어, 서 하세요 일단 등록된 기준으로 말씀 드리는거죠 페이로버의 n b 제가 아까 등록한다고 했잖아요 얘는 선지 미치는 게야이 페이로버 그 옆에 있는 페이로그는 128층으로 먼저야 케이크 먼저 등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32 게... 먼저 등록해 놓고 128 네. 등록해 놓고